뭐? <람이 제목이 야. 나. 웃음>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미안해. 미안안 그렇게. 막다다 네, 알려드린 그거 좀 원조 좀보여주요 <웃음> 아, 여러분, 이곳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요? 어, 하트가 들었죠. 아, 이렇게 하는 아니, 이렇게 한 거구나. 너무 오버가 없어고좀오버래해도되겠이코 와우! 이코이 계속 남발 여러분 오랜만에 들어갑니다